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써봤던 향수에 대한 후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향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느낀 것과 주변 반응을 토대로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향수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향수 남자 입문용 향수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입니다 스무살 초반의 느낌이 물씬 나는 향수입니다 시트러스와 살짝 달달한 향이 나는데 과하지 않고 은은한 정도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사회초년생이지만 조금은 세련된 느낌을 갖고 싶은 분에게 어울릴만한 향수 같습니다. 딱히 계절에 상관없는 올 시즌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력은 2시간, 3시간 정도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년 정도 지나면 향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한 번은 이 제품을 뿌리고 나갔었는데 뭔가 모리약을 뿌리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로는 ck1입니다. 게리 뷰티 38화인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향수편에서 1위를 해버린 제품입니다. 처음엔 새콤하면서 달달한 느낌도 나지만 미들이랑 베이스 노트를 가면서 좀 달콤하기도 하고 은은한 과일 느낌을 내주는 향수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제품이지만 역시 제 생각으로는 20살 중반에서 30살 초중반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이트 앤센스처럼올 시즌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느낌은 초여름이나 늦여름 그리고 가을이 생각나게 하는 향수입니다. 지속력은 2-3시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자아저씨 스킨냄새가탐노트에서 아주 살짝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 제품은 국민 향수로도 불릴만한 흔한 향이다 보니까 뜻밖에내력남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웅가로맨엠마뉴엘입니다 제가 유럽여행을 갔다가 로마 명사점에서 데려온 제품입니다 소개를 할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영상의 제품 중에선 중후한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탑부터 베이스까지 묵직합니다 중후함에 살짝 시트러스가 섞여 들어갔는데 남자 스킨 냄새 같은 느낌이 싫으신 분이라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향의 특징이 중후하면서도 세련됐다 보니 무게감이 있는 젠틀한 리더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속력은 2-3시간 정도입니다. 나이는 30살 이상의 남자들에게 어울릴만하고 무엇보다 겨울에 잘 어울릴만한 향수입니다. 네번째로는 페라리 블랙입니다. 나이트 에센스와 반대의 느낌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처음에는 남자 스킨 냄새를 시작했다가 베이스로 갈수록 산뜻하면서 조금은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나이트 에센스를 일상의 세련된 향이라면 블랙은 살짝 차려입은 느낌의 세련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캐주얼 룩보다는 셔츠에 더잘 어울리기도 하고 남자의 지적인과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는 향수입니다. 지속력은 라이팅 트 센스보다 조금 긴 3시간, 4시간 정도입니다. 20살 중반 이상의 남자에게 잘 어울릴만한 향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써본 입문용 향수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가까운 데럭스토어에 방문하셔서 직접 시향을 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향수를 사는 것을 다시 한번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성삼이었습니다.